한이에다갈까요 올라갈 것 같아요. 는한에는끝에 있는 한에 있는 한국에 있에 있는 한국 한국에 한한한거 한국에 한국에 있에요호한입이에요호박잎한에 있는 한국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에있에는는에는는 한국에 있는 한국는사국는에있 아 원래 뭐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나는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건축... 아 비법이 뭐냐면은 비닐이도 어, 다섯 자 비닐로 제가 취지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창깨뚝이 크고 높아야 됩니다. 다 참깨냐고 묻더라고. 처음에는 참깨인지도 모르 는 몰랐다 이거지. 이렇게 많이 심어놓은지는 몰랐다 이거지. 신기한 겁니다. <웃음> 네 보니까 이게 무슨 약을 줬냐, 뭘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는 나는 뭐 이건 사업하는 사람이 다 알니까, 리나 사업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래가지고 무안의 그박석표 회장님한테 내가 이거를 의논해가지고 좀 자문을 얻어가야 하는 중이다. 근데 가끔씩 보면 이제 노린자가 나오고, 입 먹는 게 구멍이 나오고 나오는데, 그거는 파란 거 주니까 또 없어지더라고요. 네. 파란 모듬싹을 주니까, 예, 파란 모둠싹을 주니까, 록색, 록색, 록색, 록색, 예. 녹색 예, 녹색, 예, 녹색 모듬싹을 주니까 또 없어지더라고요. 록색. 6월 초에, 저 모종, 포트에 모종을 벗어요. 네. 6월 초에 먹가지고 7월 1일 날 이걸 심은 거라고. 어, 7월 1일? 네, 예, 7월 1일 날. 그러니까 마늘 다 캐고, 부작으로 이걸 심은 거예요. 참깨를. 참깨 네. 근데 지금 봐서는 잘된것 같아요. 이제 한 달도 안 됐잖아요? 한 달도 안, 이제 한달 됐죠? 네. 한달 됐는데, 그때 이제 땅부자 있죠? 네, 땅부자. 네, 땅부자를, 그때 땅부자를 보내셨잖아요. 네, 땅부자를 넣고, 노리를치고 네. 네. 그렇게 이거를 심은 거거든요. 근데 땅부자를 넣으니까 확실히 이게 그런 기가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딴 데보다 딴거 보다 딴 사람 심은 거 보다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꽃도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이게 모종을 심었을 때 요만한 거예요 근데 밑에서부터 그냥 따라 올라가더라이요 대가 짧은 신 계속 올라오는데 이 위에 올라와서는 아주 그냥 짱 대도 보세요 짱짱하죠 나무대 같아요 뭐 나뭇가지지 이게 단단해? 예예 예. 나뭇가지야 나뭇가지 이게 뭐 컨드가 아, 될까? 아폰장손도 큰데? 네내 손이 엄청 푸짐아 큰데? 어, 야 어, 잎이, 이게 이 무슨 참깁이에요? 호박잎이에요? 아, 호박잎 호박잎이라 <웃음> 그래 호 호박이. 음, 아, 너무 너무 깨끗하네요. 배가 깨끗하고. 제가 깨끗하고 네. 이게 아침에 오면은요. 곳이 꽃이? 고랑으로? 예. 네. 네. 그 아이 더 열린다는 얘기네요. 계속 그러면? 올라가죠, 이제. 아, 이게 끝에가, 한 네.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더 올라가겠죠. 한 1m. 한 50, 7 0원한 가까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야, 지금 아, 끝에가, 끝에가 장난이 아닌데. 네, 그럼요. 끝에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 아니 아, 이게. 예. 그래서, 예. 땅구자에 효우는걸 저도 사람들이 다시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은이 예. 땅구자를 한 창깨하고 안 한가하고 한가탕 차이. 왜 그러냐면, 땅구자를 한 창깨들은 이 메디가 짧으면서, 예. 이 열매수가 많이 열려요. 예, 지금 봐서는 왜 짧고, 예, 예, 예, 여기 짧잖아요 여기서. 메디가. 네, 메디가. 이딴 창깨들은 여기 메디가 이렇게 길어. 길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건 아주 짧으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 엄청나게 많다는거에요. 이런 창계는 도시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은다는 것은 어디 가능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시골에서 이렇게 안하는데 도시 어? 안산에서 이렇게 창계 농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국 우리 농가들이 보고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야 꽃이 <웃음> 진짜 많이 열린거네요 여기. 아이 이건 뭐 말도 못한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장께서는 제 기술을 하나도 빼지 않고 예. 100%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굉장히 힘합니다 아, 땅 부자 밑에 땅 부자 깔고요. 그 돗자리 쳐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당땅 부자 몇 평으셨어요? 평당 그때 한 그게 10kg짜리인가요? 네1 0 k g 예, 짜리 10kg짜리. 10kg짜리를 몇 평? 50평에 하나. 아 50평에 하나. 50평에 하나 땅 깔렀다. 예, 예. 어, 그러시고요. 그러고땅 거는 건 없죠? 예, 딴 거는 거 놓고. 모던 삭은 언제 어떻게 치셨어요? 모던 삭은 이제 어, 그때가 한 이거 신고 한 15일, 한 20일 됐나? 그때 한번 쳐고요. 어. 아, 요번에 한번 쳐고. 20일 만에 못 치셨다. 예, 20일에 쳐고 정식하고 이제 예, 예. 그리고 어, 10일 후에 한번 쳐고요. 때 처음 칠때 농도는 어떻게 쳤고 물아 농도는 좀물저좀 묽게 쳤어요. 800배. 800배 한 800배 정도 넣었을 거예요. 저한통이 넣었으니까. 처음 할때 800배. 네. 아, 그 다음에 또 열흘 후에는. 그때는 정상으로 500배 넣고요. 5 0로 네. 그랬더니 이 참깨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 처음에는 그때 먼저 는 보니까 역병이 조금 있는 것같아요 그래가 이 불이 돌아가는 게 그래서 모든 싹. 모두싹 그거 파란 거 쳐니까요 이렇게 깨끗해져네요. 뭐 질병도 없고 역병도 없고 시들병도 없고. 어,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완전 친환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아이거 노약 하나 안 쳤죠? 하나 안쳤어 완전. 모두싹 파란 거백자창개 없어요. 아 그거 외에는 한 개. 네 모두싹 백자 어르지. 농초에서도 이렇게 보기 어려운 창게인데. 아 그래요? 이렇게 깨끗하게 에, 원래 원칙대로 이렇게 줄을 잡아서. 두룩 두글 메고 말뚝을 박아서 줄을 다 치고 이렇게 원칙대로 해 놓은 참깨는 저도 오늘 안산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국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참깨는 경상도에서도안 봤고 여기 도시, 도심 속에 경기 안산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그 열정에 저는 진짜 놀랐어요 제가 기술 공수는 다 했는데 그 기술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받아들여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저는 또 이렇게 하세요. 지시를 하고, 또 어떤 거 필요하니까 어떤 거 해서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셨어. 아침에 나또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그러면은 뭐를 쳐라 뭐 어떻게 좀 하라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잠을 구해 가지고 예. 지금까지 이거 뭐 이렇게 해 놓은 데 보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비가 오면 습해 약하니까 참깨 습해 약해요 오. 굉장히 무리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장님한테 뚜껑을 높여주세요 비닐을 다섯 자로 쳐주세요 그 주문을 전부 한 겁니다 비닐로도 넓은 걸 써서 뚜껑 높인 거예요 예예. 아, 이게. 예. 예, 예. 최대한 높인 거예요 이거는 말뚝은 창개가 이제 바람 불면 옆으로 넘어질 걸 네. 세우는 거죠. 비가 여기에 지금 어제 오늘 오전까지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외줄로 해가 줄을 치니까 넘어가는 일도 별로 없고. 어. 그것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쓰러지니까. 쓰러지니까 바람 불면. 창개가 아, 땅구자를 넣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니까 반드시 말뚝을 박아서 줄을 매시오라고 저는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는 기술은 없고요 이건 뭐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수확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수확이 얼마 전될것 같아요 여기 나올, 나올 양이? 이게 한 600평이 넘으니까요 그게는 예. 처음 심어보는 거라 나도 모르지 <웃음> 얼마나 할도모르요 <수도> 모르죠 <웃음> 뭐 옛날 고정관식 깨고 그냥 외줄로 뚝을 놓게 해가지고 그냥 땅 부자 놓고 심은 것 뿐이에요 나는 어. 뭐 그러고 내가 아는 기술도 없고 어. <웃음> 농업 기술을 전수했다고 했는데 그 비법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어, 저는 비법이 뭐, 뭐였냐면은 이렇게 받아들리는 입장에서 열심히 받아들인 농가들이 아직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행대로 해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간행을 어. 세우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세우는데 이 사장님께서는 농사를 안 지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은 뭐, 모르니까. <웃음> 제 기술 그대로를 FM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 처음이신 거예요? 그렇죠. 처음. 처음. 이게 나는 아무것도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원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나는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건축 하시는 분이요? 뭐 예. 예. 야, 근데 처음 농사인데 이렇게 대박을 하신 거예요? 대박이라 보다 하여튼, 우리 회장님이 시기런 대로만 하니까. 뭐 노력하면 뭐 넣어가지고 갈 노다리처럼 노다를주고 그게 시기런 대로만 하니까 지금 봐서는 아주 잘된것 같아요. 아, 비법이 뭐냐면은 비닐도 어, 다섯 자 비닐로 제가 치시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창깨뚝이 크고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 수분에 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어, 또 질병이 옮겨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또노태를 쳐서. 뚝을 높여서 다섯자 비닐로 이렇게 씌어놨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참깨 에, 씨앗도 어,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슈퍼 안산 가지참깨 지금 모두 싹 그, 녹색 가지고 어, 초창기에는 그렇게 접목을 하셨는데 에,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꽃이 피고 개화가 끝나면 은 모두 싹사종 빨간 거 빨간 걸로 가세요 라고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고 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우리 전국 참깨농가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도심 속에 사는 사업하는 사장님도 이렇게 농사를 열심히 잘해 놨는데 왜 우리 시골 사는 우리들은 저희들은 <웃음> 이렇게 농사를 할수 없을까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제가 멀리 무안에서 이 안산까지 먼길마다않고 달려와서 이렇게 촬영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go.